Right, anyway. 아니 아니 아 아니 뭐 하러 있 오케이 땡큐 기차 you. 다감 원하러 빌냐비 하하하 렁렁렁렁 another n e 쪽 말고 반대쪽 사람. 그게아게게 되게 여기 여기. 여를 치고 이러시 야! 어, 떴어. 어. 음. 아, 장판 어? 잡았다.